메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도구탐구 17편 전선 납땜 깔끔한 피복과 수축 튜브 전선탐구에서 전선을 임시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선을 납땜으로 단단하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선을 감싸고 있는 고무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니퍼를 이용해서 고무를 제거하니 여러 가닥의 구리선이 보입니다. 이를 전선 피복 벗기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니퍼로 피복을 벗기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무가 아니라 전선 전체가 끊겨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리선이 뚝뚝뚝 끊어질 수 있습니다 피복을 위한 도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전선을 전선보다 작은 구멍에 낀 다음에 당겨주면 전선의 고무가 벗겨집니다 가장 안쪽 날은 전선을 자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양쪽으로 움직이는 두이 e 사이에 전선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선 바깥쪽 고무만 잘리면서 벗겨지게 됩니다. 전선을 길게 벗겨야 할때 사용이 편리합니다. 다른 모양의 이지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전선을 가운데에 물려주고 손잡이를 당기면 이렇게 고무만 잘리게 됩니다 두꺼운 전선을 자를 때 편리합니다 단선의 고무를 벗길 때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단선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얇은 전선을 피복할 때 다음쌤의 팁은요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바깥쪽 고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 고무가 똑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구리선이 다치지 않게 피복되었다면 이제 연결을 해줍시다. 두 전선을 이렇게 꼬아주면 되는데요. 항상 납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고무테이프로 감싸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단한 연결을 원한다면 납땜을 해야겠죠 우선 전선을 클램프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전선에는 처음에 납이 잘안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선 끝에 페이스트를 살짝 묻히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납이 잘 붙네요 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꼬아서 연결해준 다음에 페이스트를 살짝 묻히고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전선을 납땜할 때 주의할 점은 뜨거운 인두기가 전선의 고무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무는 인두기 열에 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전선들은 연결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전선을 수평으로 깔끔하게 연결해볼까요 두 전선의 구리 부분을 귿자로 만들어 걸어준 다음 돌려서 연결합니다 피복이 벗겨진 부분의 전선을 깔끔하게 감싸줄 수축튜브를 소개합니다 지름이 다양한데요 수축튜브는 열을 가해주면 작아지는 튜브입니다 납땜을 하기 전 전선보다 조금 큰수축튜브를 먼저 끼워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고 클램프에 고정해서 납땜을 해줍니다. 납땜이 다 되면 수축튜브를 자리잡고 열을 가해주면 되는데요. 인두기의 위쪽 대 부분이나 라이터 또는 공업용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면 튜브가 줄어듭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 전선을 단단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